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아, 상당히 또 간만에 오, 어, 영상 올립니다 거의 또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어, 스타 네트워크 관련해서 소식이 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올라온 글인데 3월 14일 날 파이데이 때 올라온 글입니다 어, 여기 공지사항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타 토큰 상장과 관련된 내용과 오퍼 월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요. 현재 스타토큰을 상장하기 위해서 고래소와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자, 그리고 오퍼월은 3월 19일까지 비활성화가 지금 요구되기 때문에, 아, 그 3월 19일까지 잔액을 인출이 필요하다. 어, 지금 일시적으로 비활성 상태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9일까지 오퍼월을 통해서 광고 미션을 통해서, 어, 이제, 그 암호화폐를 채굴하신 분들은 이거는 인출을 하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잔액 인출은 그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스타 토큰을 인출을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퍼어를 통한 이제 USDT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스타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좀더 구체적입니다. 스타토큰 상장 관련 자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뭐 그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스타 네트워크 재단에서도 상장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이 멘트에서 보면 2022년 하반기에 어, 우리는 이미 주요 거래소에 스타토큰을 상장할 가능성을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작년도에 워낙 그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있었고 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어, 크게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해 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어, 스타토큰에 대한 상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과소평가가 되고 있어서 어, 결국은 이 채굴을 하고 계신 모든 어, 탐험가들에게 어, 기대치를 다운 시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현재는 2023년에는 시장을 좀더 지켜보고 적절한 시점에 상장 계획을 재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희소식은 우리가 현재 이제 시장 정서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며 상장 조치를 이제 가속화 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토큰을 어 이제 상장을 위해서 최종 후보에 오른 거래소들과도 활발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뭐냐면 이게 스타 네트워크도 거의 한 2년 정도 됐나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상장을 과연 하는 게 맞느냐 어, 유저수는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왜 상장 관련해서는 내용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오퍼월에 어, 대한 광고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의지를 좀 비친 것 같습니다. 어, 로드맵대로 상장 일정을 준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원래라면은 2022년 12월 달에 상장을 하는 게 로드맵이었습니다. 그 보다는 훨씬 더 지연되기는 했지만, 일단 약속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유저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늘어오고 있는 거는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는 지금 3월 8일 기준으로 640만 명이고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나게 되는 어 이제 내일 정도가 되면 한 650만 정도 한이 정도에 도달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보시면 어 이제 우리가 이 스타토큰을 이제 그 채굴을 하더라도 어 이제 리브라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캐와시를 하는데 필요할 그 그것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명목잔액을 수익잔액으로 전환하는데 사용을 할 것이냐의 두 가지 관점인데, 자그 기존에서도 리브라 코인을 획득하는 데는 확률이 너무나 낮아서 기존에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거의 뭐한두개 먹을까 말까 어, 그 정도의 수준이라 아주 좀 극혐이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상장을 하더라도. 어, 이 리브라 코인에 대한 이제 수익 잔액으로 바꾸려면 이, 이것이 필요하게 될 건데 자 현재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640만 명 정도나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그 그 랜덤 확률이 아니라 이제 그한 2개월 전인가요 이와 같은 공지를 줬죠 리브라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꾸준하게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티켓을 가지고 리브라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현재는 지금 500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KYC 리브라코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티켓 수는 250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장씩 얻을 수 있으니까 125일로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셈이겠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도 참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 상장을 한다 라고만 하면요 내가 그리고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라면요 그런데 이미 어 중국이나 한국 아시아 쪽에서는 어 장외 거래가 지난 몇년 동안 1년여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왔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그 거래방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많은, 이제, 양을, 이제, 또, 매도, 매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 대형 고래들이, 어, 소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거래소로, 이제, 또, 이 많은 양을 다 풀게 될 건데, 어 이렇게 됐을 때, 어, 아까 말했던, 어, 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어, 스타토큰에 대한 그, 어, 가치가 가속 평가가 되는 어, 것으로 보여질 때여기서또더 가치가 또 하락될 수도 있는 있다라는 어, 여지는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그런 거는 있는데 일단 뚜껑 열어 봐야 아는 겁니다. 어찌 됐건 일단 상장에 대한 언급이 어, 최초로 일단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